스카이뷰입니다. 음사 This o is m i n a m Station. m i n a m s t a t i o n 얼마 전습니다 이번 지적시장을 통해서 바이오을 가로 인정해 니다 다음 뉴스쇼은 은데더 많은 위해서 새지를 찾았습니다. 지를 <목소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네. 오, 일본까지는 자원을 올라왔는데 세력차이바뀌는 반면도 종처럼 휠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이강인에서 잠재력이 있으니까 어디 이적시장 내놓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도 최근 경기 많이, 많이 떨었고 최근에서 제치고 이쪽에도 이강인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 그래도 이제 세금을 찾은 만큼 앞으로 활약이 기회됩니다. 예. 우리 승이강의 우리 아들이랑도 같이 했던. 마지 날이네요. 네요팬들를 가슴을 목장도많았습 예. 어, 그리고 좋아 수을금으금기가없는한이가져니다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지면에 완전히 정착하고, 슬라차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의료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s It's a good you... thing.